A5와 같은 스포트백은 트렁크 개방 시 후면 유리까지 같이 들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정말 무거운데요 그 중에서 A5는 길게 빠진 후면 디자인으로 인해 개구부도 넓고 정말 무겁습니다 성인 남성이 한 손으로 들기에도 버거운 편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리모컨으로 트렁크 개폐 버튼을 눌러도 렛츠만 해제될 뿐 무거워서 꿈쩍도 하지 않을 뿐더러 어차피 들어올릴 때 손이 닿는 부분에 렛츠 해제 버튼이 있기 때문에 리모컨의 의미도 없습니다 작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트렁크 내 짐들과 트림들을 모두 탈거합니다 트렁크 리드트림도 모두 탈거하고요 기존 쇼버를 탈거합니다 전동 트렁크를 구동하기 위한 전동 쇼버를 장착해주고요 배선을 실내로 넣기 위해 동전만한 홀을 가공해줘야합니다 마스킹을 꼼꼼히 한후 마킹을 해줍니다 그 다음 정확한 사이즈로 가공을 진행하고요 가공할 부위는 혹시나 모를 부식 방지를 위해 투명 페인트로 설치를 했으며 외부로 노출된 배선은 홀게트 튜브로 안전하게 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순정과 같은 방식의 고무 패킹으로 완벽하게 방수 처리를 해주고요 소프트 클로징을 위한 스트라이크를 교체합니다 모든 하드웨어 설치가 끝났으면 전원을 연결 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정상적으로 고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펫시 좀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동작을 위해 스트라이커 조정을 수차례 이어갑니다 스트라이커 조정이 완료되었으면 전동 트렁크를 구동하는 배선들을 순정라인에 따라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 꼼꼼하게 고정시켜주고요 철거했던 트림들을 제 위치에 조심스럽게 장착합니다. 전동 트렁크 클로징을 위한 스위치도 아우디 순종과 동일한 위치인 우측에 장착 완료하였습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트렁크 리드 오픈 버튼과 렉츠 옆에 위치한 클로징 버튼을 이용해 트렁크 개폐가 가능해졌습니다 스마트키와 리모컨을 이용한 개폐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트렁크 버튼을 누르거나 리모컨 개폐 버튼을 누르면 차량의 잠금 상태와 무관하게 개폐가 가능합니다 트렁크 작동시 소리를 들어볼까요? 부드럽고 정숙하게 개폐가 진행됩니다 다만 전동폴이 세단과 달리 외부에 노출되는 방식이라 작동음은 있는 편인데 여느 순정 테일 게이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차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작업 완료되었습니다